파리 여행 중인 홍파유기다 그리고 제친구고요 <웃음> 지금 저희는 파리에 있는 파리바게트에 가보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었고 어, 어떤 곳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궁금하네요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와, 소세지 빵 있어 치 있고 피자 케이크 이건 좀 뭔가 좀 한국스럽지 않나 네, 다운드 케이크 네. 아 네. 여기 있다 레드빈 팥빵 그리고 크림드 크림 드 마롱 밤 <웃음> 밤빵 이것도 팥빵 있고, 에클레어 있고 어, 치즈케이크고 저거 맛있겠다 몽블랑 애플파이구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제일 한국스러운 거를 조금 사보자 묘하게 다르게 생긴 이 핫빵과 음. <웃음> 반빵과 우유 크림이랑 파스이랑 같이는 음. 거고 두 개만 사보자. 건조해 보여. <웃음> 약간 그, 브레드롤? 그거 아침에 먹는 그 브레드롤 안에 이렇게 그 넣은 것같은데 어, 그 이름이 브리오시야? 아. 이게 그거, 그거. 근데 그, 그 원래 거. 더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촉촉해야 되는데 무겁고 약간 건조해 보이네요. <웃음> 그래도 이렇게 밖에 앉아서 땅을 먹을 수 있다. 면복이지? <웃음> 짠! 팥빵 먼저? 응, 가자. 네. 오, 핫이... 팥이... 안고가 아니라 진짜 팥 쓸었어. 비비비에 그 빵으로 먹는 느낌. 체가 <웃음> <한 Academis 웃음> 있 조금 더건강한 맛이 나, 팥이 씹혀서 그런지. 근데 빵이 너무 마, 많달까? 팥이더 많이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고. 이렇게 손으로 뭉개서 안금을 만들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. 요 약간 근데 그 프랑스 사람들 입맛에 <웃음>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이 요거 아니야? 배고프면 더 맛있지. 밤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역시 프랑스 자. 크림의 나라. 크림과 밤이 어딨죠? 아 거기 조금이랑 크림 잔뜩에 되게 새로운 맛이다 <웃음> 먹어본 적 없는 그런 맛 크림은 맛있어요 근데 밤은 잘 모르겠어 바밤바 바밤바 <웃음> 비리 내 몸만 시키기 잘한 것 같고 속이, 속이 확 내려갑니다. <웃음> 네. 근데 굳이 고르라면은.